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공을 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공을 눌러쳐야 된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러치는 것과 눌러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눌러친다. 바로 이 클럽의 로프트가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34도부터 30도까지 이 클럽의 로프트각을 정면에서 봤을 때 원래의 각도보다 세워서 공이 위로 맞는 게 아니라 아래로 들어가면서 맞아서 로프트각이 더 세워져서 클럽이 하향 타격으로 공을 친다는 걸 의미하죠. 클럽이 가파르게 몸에 가깝게 앞뒤 간격이 좁게 들어오는 방법 외에도 클럽이 위에서 아래를 향할 때내 몸이 뒤로 빠져준다면 자연스럽게 채는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서 손목의 앵글은 펴지게 됩니다 클럽이 위에서 아래를 향할 때내 몸이 아래에서 위로 바고 올라가 줘야지 지금처럼 손이 깊게 떨어지면서 양팔이 다 뻗어지면서 라이 앵글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손목의 각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클럽의 로프트각보다 공을 더 채워서 치게 되니까 당연히 공을 조금 더 쉽게 찍어 치게 되고 공에 스프링도 많이 걸리지만 공의 로프트각은 죽으면서 공은 더 낮게 힘있게 가게 되는 샷을 의미를 합니다 공이 출발은 낮고, 백스핀에 의해서 점점 가면서 공이 뜨는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런치 앵글도 있지만, 다이나믹 로프트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다이나믹 로프트, 공이 맞는 순간 에 클럽의 각도, 공이 맞는 순간 클럽의 각도인 다이나믹 로프트와 클럽이 하향 타격을 했는지 상향 타격을 했는지 나타내주는 어택 앵글이 앞서서 스피드 로프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스피드 로프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이 런치 앵글인거죠. 런치 앵글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이 출발하는 각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로프트를 눌러쳐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럽의 로프트, 다이나믹 로프트 말고도 우리가 눌러쳐야 될게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바로 이 라이각인데요 라이각이란 클럽이 기울은 각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프트 앵글과 마찬가지로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출버나이언의 라이 각도는 61도, 60도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이 라이 각도가 60도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의 토우 부분이 힐 부분보다 먼저 땅에 닿으면서 이 부분은 저항이 생기지만 이 부분은 저항이 생기지 않으면서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페이스 앵글이 열려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혹은 공이 정확하게 맞더라도 라이각 자체가 풀렸다는 것 자체가 캐스팅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스쿠핑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공은 높게 뜨면서 제거리를 보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각을 눌러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간격입니다 내가 셋업 잡았을 때 손과 몸과의 간격이 임팩트 때 그것보다 더 좁아질 수 있게 두 번째, 클럽을 던지는 게 헤드 끝이 아니라 그립 끝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각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깅 동작이 좀더 쉬워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로프트 앵글도 눌려막게 되지만 라이 앵글도 눌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클럽을 절대 한시방향으로 보내주는 스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클럽이 쳐져 들어오게 되고 쳐진 게 풀리면서 바깥쪽으로 뻗어 나갈 때는 지금처럼 앵글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공이 떠 있으니까 물론 물러치면 좋겠지만 손목에 앵글이 풀린 상태에서 공이 맞아도 공에 충분한 힘을 전달할 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언의 경우에는 한시 방향으로 풀어서 공을 치게 되면 드로우성 구질은 나오겠지만 공은 힘이 실리지 않은 상태로 맞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이 캐리는 적고 굴러가는 게 많은 그런 드로우성 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임팩트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바닥 부분, 이솔 부분 전체가 땅을 동시에 치면서 임팩트가 들어가야 내가 스윙한 궤도대로 공이 나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스윙 궤도를 잘 잡아도 임팩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은 훅성 볼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약간의 슬라이스성 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이 바닥 부분이 전체가 땅을 닿으면서 치는 거지만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지 않고 인투인 스윙을 하면서도 드로우 볼을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은 이 라이각을 눌러치는 것. 인투인 스윙을 하면서도 공을 조금 더 힘있게 칠수 있는 방법은 로프트 앵글도 로프트 앵글이지만 라이 앵글을 눌러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눌러치려고 할때 흔히 하는 실수 클럽을 이렇게 쭉 당겨와서 이쪽으로만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땡겨지는것 혹은 눌러치려고 클럽이 지나치게 처지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오려다 보니까 손목이 펴지는 것 이것을 방지하면서 최대한 양손이 몸에 가깝게 붙으면서 클럽이 이렇게 누울 수 있도록 이쪽에서 눕는 샬로잉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팩트 때 라이각을 확실하게 맞춰주는 동작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클럽이 잘 눕고 이쪽에서 펴진다면 라은 이쪽에서 열심히 눌렀던 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에서는 셋업 때 클럽이 가급적이면 투우 부분과 힐 부분 이 바닥, 솔 부분이 전체가 땅에 닿게 세팅을 해주시고 손목의 각도를 약간 만들어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임팩트 때도 라이각이 확실히 발생을 하게 스윙의 궤도를 만들어주시면서 스윙을 한다면 조금 더 클럽이 가파르게 몸에 붙어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몸 안쪽으로 빠지기 좋아지니까 이나우 궤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공에 조금 더 힘을 실기 위해서는 클럽이 가파르게 내 몸으로 붙으면서 몸이 회전 지금처럼 공을 앞, 옆에서 두 곳에서 눌러주어야지 지금처럼 볼이 훨씬 더힘 있게 맞고 볼에 훨씬 더 많은 스핀 피 양이 생기고 공을 훨씬 더 쉽게 찍어 칠 수가 있게 되고 제일 중요한 클럽의 바닥 부분을 전체를 다쓸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 앵글 컨트롤도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눌러치려고 하실 때 너무 한쪽 앵글에서만 공을 눌러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로프트 앵글만 죽여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 라이 앵글도 같이 컨트롤해서 라이 앵글도 같이 눌러주면서 한쪽 면만 눌리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같이 눌리게 그래서 클럽이 몸 옆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스윙을 해주신다면 전부 다는 훨씬 더 공을 힘있게, 쉽게 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쇼다이언이 미드라이언에 비해서 거리가 많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눌러치는 것을 신경써서 치신다면 거리가 쉽게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쇼다이언도 미드라이언과 적당한 거리 차를 올바른 거리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공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을 눌러치는 두 가지 의미 로프트 앵글과 라이 앵글 그리고 라이 앵글을 눌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던 범프골프 이경범프로였습니다.